여는눈밭 이야. 네. 좋아. 하세요 달봉입니다 갈치 왔어요? 통영 온늘리오 유명한 선사죠? 저, 저 현재 시간이 4시 반입니다 물론 낮에도 고기가 나오게 나오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차분하게 대응하시게요 에이. 짧은 갈치의 경험상 어. 아직도 멀었습니다 집어든 켜지고 저녁 먹고 아직도 멀었으니까 어, 조사님들은 사무장이 일을 해놓고 한 바퀴 돌 거예요 조금 기다리십시오 에이. 주평25시 사장님하고 계속 질문을 드리면서 왔는데 제 생각은 저 멀리는 해무가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많이 불거나 기온이 많이 올라갔으면 해무가 좀 없을 거다 하시는데 제발 해무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해무 없으면 어느 정도 조과는꼭 나온다고 아마 거의 정석처럼 그러시니까 근데 뭐 그래도 안물어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원체 꽝조사라서 끝에 어, 핀도리를좀 달았어요 이거 출처 준비하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도와줬습니다 끼워주고 제가 슬리버 어차기로 찝고 1m 30으로 목줄을 커팅을 했어요 헌사에서 주시는 게 7단 8단 기둥줄인데 그거 말고 오늘은 1 0단채비한번써보게요거 말고 이 정도면 됐으려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일곱 제가 이런 걸 써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모차르트가 로드를 참잘 만드는데 미보 산업이 거기서 갈치로드의 결정체 저보다 갈치를 오래 하신 분들한테도 전평이 나 있는 낚싯대를또 주셨어요 그게 하백도입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작년에 한번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어힘세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영상을 쓰질 않았습니다 어, 올해 처음 영상 속에서 노출을 하게 되네요 자 처리가 준비되신 분은 지금 바닥 쓰시면 48m입니다 ,이. 어이구 얼마 안되네 47m 48m를 진행히 왔다갔다 할 겁니다 준비되신면 바닥에서 3m 띄우십시오 3m. 지금 45m 내리시란 말씀이시네 5월달 6월달 7월달 낚시는 자기 마음인데 천지를 하면 안됩니다 지지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굳이 제가 말리질 않겠습니다 말 안에 가만히 박아두입시 음. 그럼 미끼가 떨어졌다 싶으면 올리시면 됩니다 자 하백도 2입니다 작년에 써서 사용해 흔적이 있습니다 많이 다니시다 보면 조항의 욕심도 있고 장비 의 욕심도 또 생기는 게 낚시꾼들의 인지상정 같은 마음입니다 헌법이 좀 되고 하다보면 장비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때 돼서 이런 거 쓰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갈치낚시 초보라서 돼지목의 진주목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장까지 하면 이게 길이가 총 5m25인데, 연장되는 오늘 같은 날은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미끼는 앞뒤로 다 있습니다. 앞에 사람이 저그 뒤에까지 와가지고 저 미끼가 나는데, 앞뒤로 보면 냉장고 안에 미끼, 음료수가 다 있습니다. 제안대는받을받다 주시겠네요. 릴은 3000번 릴. 투피스씩. 2단, 2단 해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보면 갈치 선사는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요. 이 권총 손잡이라는 건데 이, 이것도 선사에서 거의 대부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 잭 연결하고 집어등은 거꾸로. 불빛이 바닥 쪽으로 가게. 맨손으로 꽉. 이로핀 노래 무시무시하죠? 크기가. 기둥줄 연결합니다. 제가 로드벨트를 갖고 온 이유가 정리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너무 짧게 하면 안되고 잡혔어요? 벌써? 뭐예요? 오오저 완전 풀치는 아니야 완전 바닥층에서 한 마리 물었나봐요 오 이거 잘 풀러야돼 한쪽에 기둥줄에 걸어놓고 잘 풀러야돼 잘 골치 아픕니다 이거 엉키면 자 제일 끝에는 추 이거를 혹시 이제 캐스팅하면 여기를 자꾸 던지는 거니까 이 밑에다가 연결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부터 이제 또 문제지 반대로 하면서 이제 바늘을 연결해 줘야 되니까 자세개자 자, 일곱 번째 와칠단하고 진짜 차이 많이 나네요 갈치는 미끼 싸움이다. 예쁘게 예쁘게. 근데 뭐 오랜만에 썰어서 뭐 예쁘게 나오는지야 진짜 어렵네요 이거 진짜 미끼 예쁘게 썰기가. 짬 차이가? 칼질에서 차이 나더라고요. 작년에 선장님께도 한번 배우어 뭐, 하얀색 고 여러분들, 신으시고? 뭐. 저 북경 25시 사장님. 아. 다릅니다. 저같이 초보하고는. 저는 이거 쓸수 있는 거몇 조각 없어요. 자, 미끼는 예쁘게 예쁘게. 아, 뱃살. 뱃살 쪽. 그래서 칼이 잘 들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뱃살 쪽. 삐져나온 거 조금 다듬어주고. 손가락 마디 하나 두께. 가급적 대각으로 좀 길게 어우 벌써 입질 들었어몇개 등쪽 한번 끼고 집어넣어서 배쪽 한번 끼고 칼치도 손이 빠르면 좋은데 급하게 마음 먹으면 진짜 안하니만 못하더라고요 느긋하지만 꼼꼼하게 말이 쉽지 그게 그리고 순서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내릴때 자 처음엔 방아 자채비 정렬때는 처음에 방아 자첫 캐스팅이 끝났습니다 어 드랙 조절하고 뭐야? 20m가 바닥이요? 자 바닥 체크를 다시 자 바닥이네요 25m가 바닥입니다 이안내려가 3m만 딱 같은 초보로서 꼭 준비하셔라 이렇게 갈치나 한치 밤부어화살초고징어 이런거 밤낚시 밤선장 낚시에는 장비는 렌탈해도 되고 몸만 오셔서 비용만 지불하시면 채비뭐 이런 거다할수 있으니까 멀미약 꼭 준비하세요 멀미약 낮에는 멀리 보고 내가 저섬 쪽으로 보면 내 시각이랑 표현 감각이랑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데 밤에는 멀리 볼 데가 없어 또 초리때도 보고 있어야 되니까 멀미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꼭 멀미약 챙기세요 에 칼도 바꿀 때가 됐네 이제 노차르트 8초 2카메탈 금형 이지스 어 그래요? 아시계시면한 어. 시골 같이 이제 사요 네멀리겠다음몸좋면은한 부터 사5 m 음... 10m 이래 줘가지고 흔들면은 음안빠져 오. 요오 그니야예깨끗만 네. 네. 아프지 심심해서 아 그렇지 20m를 빼야 되는구나 채비 길이 빼고 아이, 너무 일찍 피니까 재미없네요. 해 떨어질 때 기다려야 되니까, 이거. 예. 예. 가을이 재밌었는데, 진짜. 저, 굴또 우리 생각하실 때막 방해해야 돼요. 하는천 <웃음> 번은 되지 않을까. 아예, 아예 그냥 갈치 잡으면서 살았던 양반입니다. 예. <웃음> 네, 자꾸, 자꾸 방해해야 돼요. 어, <웃음> <웃음> 왔어. 자, 저도 한 마리 왔습니다. 어허, 그래, 풀치 한 마리 왔어요. 해 떨어질 지음 되니까 이제 입질 한 마리 했네. 자, 미끼 갈아줄 겸. 그냥 뭐, 집어대서 물은 것도 아니고. <웃음> <웃음> 시. <웃음> <웃음> 와맨 밑에 꺼네. 오 괜찮아. 풀치치고. 계신했죠어디는거에요 그냥 버리요와 <웃음> <웃음> <웃음> 아까부터 되게 무서우세요 <웃음> 해변대라고 알죠? <웃음> <웃음> 50, 51미터 그렇겠네요 채비 길까지 하네 작다 <웃음> <웃음> 형님 이거 방생함 사나요? 여우세요 그죠? 이따가 미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이지 조금 높네 오 벌써 방크린이고왜 깨셨네 어? 그래요? 저도 던져야 되나? 던지는 게 겁나 가지고 여섯 개 요거 하나 웃긴 거 같은데요? 내려가면서 툭툭툭 치더라고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그렇죠? 이제는 넘었으니까 카운터. 어, 어디 잡아 삼촌님. 빵. 벌써 만쿠리를안 되겠어. 응. 어. 어. 어, 감사합니다. 무제주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못다 넣쳐서 선생님? 여기, 여기? 벌써 망쿨이니까, 선생님, 여기.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몇> 내가 <몇> 못 들어주면 사먹으면 안 된다. 당아치 간다고 말이야. 당고 말이야. 당아 간다고 말이야. 아치 간다고 오이야 당아치 간고 말이야. 당치 간다고 말이야. 치 간다고 말 꼬리 당아치 간다고 말이야. 당치 간다고 말이야. 당아치 간다고 치 간다고 치간고간간치아 회님 미리 쓰러놓은거좀말르면상관없는거예요 비린내만 안빠지고 아. 자 저녁시간입니다 7시 반정도 되니까 어우 푸짐하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선상에서도 이렇게 개인, 개인 배식하십니다 잘 먹겠습니다 갈치해봐와 아, 엄청나게 나왔는데 진짜 수십대 수십대 약 아, 1인데도 이렇게 어 선생님 저봉돌 진짜 특허 내셔도 될것 같은데요? 되게 되게 좋은데요? 저거요? 예. 좀 조화를 해야죠 그니까 품질만 좀 불잘들어게 오개선하시면 저거요 산거예요이 <웃음> 정도는? <개정품에 대해서. 웃음> 특허 내한거예요아나 장난 <웃음> 네 번밖에 안 나온 놈이라고. 더 <웃음> 이상 가면안될것 같아서. <웃음> 이거 이쪽으로 놓으면 되니까 여기 앉아도 세죠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 굳이 그러시다면. <웃음> 아, 바다 바람 솔솔 불때 이거 뜨거운 거 먹으니까 이것도 별미네. 아, 오늘 너 너무 좋다. 좀더예 아휴 아하 참 어. 야 이게 이렇게 휘둘로야 되나 봅니다 이게 턱 던지니까 안 되네 캐스팅도 쉬운 게 아니네 이게. 6시부터 물돌이라고 하시니까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와 갈치배들 진짜 엄청나게 나와있네요 하백도가흰새는 진짜 이쁘네요 입질 파악이 굉장히 잘 돼요 눈 맛은 좋다 이 완전 풀치 같은데 ч 스팅 т и н и 지랄을 해요, 지랄을. <웃음> 하는 거지. 비가 안 됐어, 그냥 퐁당퐁당. 는 눈맛이에요 도가 그렇게 힘을 썼냐? 아이고 이거 미끼우이네 오우 좋아 그래 <웃음> <웃음> 야, <웃음> 와! 요. 잠깐 사진 한번 어 와, 얘는 이거 사지 되겠는데? 야, 사지 되겠다. <웃음> 아, 3초 보진가? <웃음> 아우 좋아. 콜라 이 한번. 지 되겠어 어, 사지였어. 사지 되어 사지. 오, 사지 나왔어요. 낚싯대가 심하게 박았어 이야 풀치 풀치 풀치 사진에 모르방송 10m 올렸어요? 10m요 10m? 예예 예. 2m, 3m 뭐 이렇게 계속 올렸어 오늘 주황좋아요 지금 그 바닥에서 7M에서 10M 사이에 부는데 바닥에 뵙을때도 안으로따고 손으로 갖다사 내리시는 분 했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아우 좋았어 자또 왔어요 계속 오죠 바닥 10m입니다 몇 퉁이 몇 퉁이 어, 냄새 엄청나요 저 물질 않아요 물질 아, 않는데 냄새 엄청나게 나 네. 형님 오늘 해모 안 끼니까 진짜 대박이다 와게임입장이야자 네. <웃음> 여러분 부평 25시 사장님이세요? <웃음> 오늘 사실 캐스팅 배우려고 했는데 어, 이렇게 바쁘면 캐스팅 못 배우겠어 지금 한두 마리 달려있어 어우 또 왔어. 어우, 예, 어우, 일주이 이래 시원시원하게 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것도 거의 다 뜯어먹었어. 아까 생각을 한 100번 하시더니 어우, 던지는 거지, 저런 식으로. 쓰레기도 안 던지는데. 그러니까요, 형님, 너 오늘 세 자리 채험끼요 초반에 볼수 이르니고 자 바닥에 널린거 밟아서 헝클어지지 않게 그래서 장화를 신는, 신고 는신 오라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바닥에 밋밋한게 아니고 좀물퉁불퉁한거 있으면 신발을 신발이 바닥에 풀어놓은거를 어, 훑고 지나다니니까 아이 잡으시네. 어우, 뭐줄 때우셨나? 아, 이런. 야안 도망갔으면 벌써 다섯 마리인데. 아, 이게 잘 나오니까 재밌네요. 어우, 그래, 그래. 또, 또한 마리 왔어요. 그래. 그래. 그래. 오 버텨요. 에라이. 예, 그래. 풀치가 어디냐? 저 고등어가 물었구만. 큰 놈인 줄 알았더니 고등어가 물었어 와 고등어다 <웃음> 자 고등어 큰 놈인 줄 알았어요 와 끝까지 날뛰네 어 이건 달려있다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네. 그치가세 마리 더, 아네 마리 도 아, 딱 보러. 치겠어 네. 사무장님이 칼 빌려주시고 더잘 나와. <웃음> 칼 때문에? 아 <웃음> 어, 무섭다. 자, 아, 일단 카운팅 열네 마리. 삼지 반. 오, 크다, 이거. 큰건 말인 줄 알았어. 선사가 좋고 장비가 좋고 바늘이 좋네요. 자리도 좋지. 어우, 바늘 10개 중에 9개를 갈았어요. 괜찮으세요? 줄 태운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 둘셋오 여섯 마리 잡았네? 1타 6피 딱손마리네요 진짜 놓쳐맞아온다 이거 큰놈 아닌 고등어다 야 하백도 진짜 입질 좋네요 이거 찌개가 돼버리네 한치여군 없어요? 어? 한치여군 없어? 한치? 예 순더 풀풀 풀풀 하 는구나. 아따사장 님, 고마워 뜨시 잖아. 같은 부엌칼로 이렇게 잘 뜨시지? 내거 좋아요. 뭐라고? <웃음> 가자, 뭔가야? 뭔가? 뭔가? 뭔가? 르신건가스킬이가뭔신건가둘다인가 와. 잘 와. 아우, 어, 선장님, 예리하신데? 나 실지 와 대박 아 꼬랑기 너무 맛있다 와와와아 저런 거좀 잡아보고 싶다 와 육지 정도 되겠네 와 저런 것도 나오는구나 도고자 이게 또그 얼마나 잘보호 아, 이겨나가지. 11시 57분 온누리요 야참클났습니다 와 작품을 만드셨구만 작품을 회 드세요 회 드시고 하세요 와. 형님 이 안에 있는게 볼락이에요? 자리도 이거는 자리돔. 와 어, 자리돔도 어, 되게 맛있다. 어, 어 맛있네. 자리돔 이게 깔치. 함장님 끝내줘 진짜. 있어. 와. 둥고기다? 어, 끝내준다. 끝내줘. 어, 와. 진짜 맛있네. 예. <웃음> 양념은 또 어떻게 이렇게 해줬대? 자기들 쪽으로. 막 자리돔이 진짜 맛있네. 네 입질이 지금 다시 살아나 많이 야 나도 자리도 진짜 간만에 먹어보네 어어 아, 형님 진짜 태꽃이가 되게 보죠 이게 원래 사무장님 햇집 하나 차리시지 엄청 멋있다 45마리요? 4 5마리야예아직 50마리 못잡았어요 갈치 흰살 생선이라 진짜 조림도 맛있고, 구어도 맛있고, 금방 없어집니다, 진짜. 오, 어. 오, 어. 이제, 이제 막 와요. 와, 칼, 그큰 칼이. 이게 완전 집사람이 썼나, 이거? 왜 이렇게 작아졌지? 두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러네요. 오, 괜찮아... 불치 아니에요? 샘플치. 어, 정식 일로 보내요. 제가 그런 능력까지는 없어가지고. <웃음> 점오지만도오우 메모리 잡으시는 거예요? 야. <웃음> <웃음> 끝발 올리시는데 갑자기. 그러게 말이야. 예, 와. 한 마리 더. 아, 이, 이왕 하는 거 다섯 마리. 어유, 그거가. 어. 오라에라이스 이고 풀치 한 마리 이야 진도 시간인데 파이팅이 파이팅이 대단하십니다 진짜 한 마리 왔네요 자 이제 한 마리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카퓨터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끌어먹어가지고 붉은 눈불 나오네 아유 아니에요 삼지 조금 빠지겠네요 오우 요거는 폭은 조금 작지만 에휴 근데 보면 이런거 이런게 제일 맛있더라고자오도다거지빠나갈라고그 맛있게 네. 큰 입질 있었는데? 오 그렇지 뭔가 큰 입질 이 있었어 그래 어 막판에 오, 삼지 삼지 되겠네요 와 괜찮아 어씨 어우한 마리 나왔네. 오우, 짜식. 잡혔다고 그렇게 억울한가? 허이 구름, 참. 꼬리까지 억지로 하면 1m 되겠네 이야... 크다 오어판을 좋아요 이쪽으로. 낚시는 막판으로 갈수록 아주 그냥 곡소리나는데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낚시가 선상낚시가 끝나는 끝났다고 정의되는거는 선장님께서 막판 부조를 울리시거나 아니면 내가 포기하거나 <웃음> 네 선장님이 배를 안 울리셨습니까?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직 낚시는 끝난게 아닙니다 풀치네 풀치 네시에딱종료예요 3자리 넘었지요 예? 3자리 넘었지 아유 아니에요 이제 두마리여가지고 이제 일루 나온 말이네요 어, 진짜요? 그 앞에 누구 90마리 잡으신 분 계시다고 하던데? 와. 얼마나 나온 거야, 도대체? 대충 준비하시는 거야? 아, 드디어 끝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오 앞판에 화끈한 입지. 자 지금 일은 아홉 마리인데 아, 한 마리는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 계속 입질로 오네? 사무장님께 여쭤보니까 아, 4시에 퇴청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3시 53분이네요 거의 뭐 막판까지 후회 없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저기 뭐 물속에 뭐 있는 것 같은데? 만색인가? 걸렸어 에이 밧줄인지 뭔지 뭐가아무튼 걸렸습니다 이제 꽁치를 더 쓰려고 보니까 4시가 다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해야되겠습니다 어우 너무 즐거웠어요 갈치는 다른 거 모르고 진짜 이 눈맛 눈맛이 제일, 제일 좋은 것같아 에. 힘도 없어 풀치 한 마리 딱 달려있네요 아이 저놈의 풀치 진짜 자, <웃음> 자. 풀치 딱 80마리 있잖아요 8 4수 하고 갑니다 80수 초보가 이만하면 됐지 뭘야 어떻게 진짜 한마리냐 너무하네. <웃음> 야, 진짜 한 마리냐? 오메. 어메... 이런너무하는구만큰 참... 핀도레 이게 특주 핀도레죠? 근데 이거 좀 챙겨가는 편입니다. 핀도레가 막상 구하려고 보면 1호 핀도레보다도 더 크더라고요 이게. 아프네요 와아.. 선생님 안접으세요 네? 아, 사무장님이 4시에 퇴청한다고 하셨어 네, 막판 80만